오랜 만에 만났을 때, 기억, 오랜 만에 만났을 때, 기억, 정말 오랜 만이네요, 정말 오랜 만이네요, 그러게요, 거의 3년 만이지요, 그러게요, 거의 3년 만이지요, 모르겠 어요, 기억도 안 나요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거의 거의 이지요 이지요 모르겠 어요 모르겠어요 기억 기억